안녕하세요 블로잉포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에나님이랑 VIP 파티에 가가지고 VIP들한테 관심있게 보는 프로젝트들 뭐냐 하면서 막 물어보고 다니고 그리고 코인 사이트에 송다솜 님도 만나고 영상이 더좀 예쁘게 나온 것 같으니까 보고 싶을 때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웃음> 그리고 한국 경제에 이어서 아시아 경제에도 나와가지고 한 손에는 술을 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진짜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좀 자랑이 좀 많네요 <웃음> 일단 영상에 앞서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 첫 번째는 일단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신뢰성이 높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거래가 가능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정된 공급에 의해서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폐보다는 자산에 가깝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완벽한 프로젝트는 없죠 비트코인도 단점 추상입니다 그래서 장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단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아요를 좀 구걸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영상에 항상 좋아요를 막 100개, 200개, 300개, 막 1000개 막 이렇게 눌러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해요 근데 전 좋아요가 진짜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특히 저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좋아요와 댓글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랑 댓글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많은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믿고 사용하고 있는 원화, 달러, 엔화 이런 것들도 다 법정 앞에도 다 똑같아요 최근에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의 파운드랑 유료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엔화가 폭등을 했잖아요 브렉시트로 영국의 파운드 미래가 불확실해지니까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반면에 3대 기축통화 중에 하나인 엔화를 사람들이 구매를 한 거고 수요가 많아진 건데 공급은 그대로니 가격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원화를 포함해서 진짜 다른 모든 법정 화폐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매일 쓰니까 가치가 변해도 잘못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준이 수입의 기준이 월급인데 이 월급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 가치가 일정하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물가에 대비해서 내 월급, 내 수입이 어, 적게 느껴지거나 가치 하락을 가끔씩 느끼긴 하는데 사실 잘못 느끼죠 그래서 법정화폐 가치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처럼 정말 매초 변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비해서 꾸준히 현금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기축 통화로 해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을 사듯이 지금 환율에 따라서 원화에서 엔화로, 엔화에서 달러로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가치 변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환율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차트가 사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비트코인은 실체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가치가 0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은 사실 이게 비트코인은 미래다. 가치가 0에 가까워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차트고요. 그리고 1900년도에 100불이 2010년도에는 3.48불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들고 있었으면 은 지금 가치가 96.4% 하락을 한 3,500원이라는 뜻인데 파페도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의 변동성이 훨씬 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숫자 적힌 종이를 주면서 이걸로 물건 사라 이거 가치 높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불신을 하게 되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당연히 불안감이 커지고 그 불안감이 가치에 반영이 돼서 변동성이 엄청 높낮이가 심했었는데 화폐 사용 초창기에는 이 인플레이션율이 20%가 넘기도 하고 두 자리에 있을 때를 유지를 하다가 차츰차츰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종이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해서 한자리수의 변동성으로 줄어든 거죠 근데 암호화폐들도 나중에는 변동성이 사실 많이 줄어들 텐데 이 돈은 도대체 왜 계속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달러를 아무 기준 없이 계속해서 찍어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행 믿으세요? 사실 어, 한국은행이 돈을 얼마나 찍어내서 여러분의 월급의 가치를 얼마를 떨어뜨리는지 혹시 잘 아시나요? 저도 모르는데 이게 찍어내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발행의 기준이나 그 총량이나 그로 인해서 변화하는 미래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인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화폐잖아요 근데 달러의 총량은 누가 컨트롤을 할까요? 어, 명확하게 말을 하자면 발행은 US Treasury에서 하지만 실제로 화폐 공급량은 컨트롤을 누가 하냐면 Federal Reserve Bank가 하는데 이 비트코인 쉽게 배우기라는 책의 자료에 따르면 은 미국이 재무부에서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은 FRB라는 데에서 이 돈을 빌리게 된대요. 근데 돈을 빌려 가지고 이 재무부가 심지어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도 이 FRB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FRB는 진짜 놀랍게도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민간 주식 회사라고 하거든요. 안 되잖아요. 전세계 금융을 뒤흔들 수 있는 이 달러 통제의 힘이 미국 정부라도 불안한데 민간 기업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진짜 소름이 돋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시티은행이랑 제피모건으로 알려져 있는 록펠러랑무건그룹이이 FRB의 양대 주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자면 국민은행이랑 삼성생명이 한국은행의 양대 주주라는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이랑 삼성이 한국은행의 양대 대주주로 있고 화폐 공급량을 컨트롤하면서 은행 이자율을 조정을 한다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도 사실 잘안 가는데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현금을 믿지 못하고 이 중앙통치적이고 공급이 꾸준히 계속 늘어나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이 화폐를 못 믿겠으니까 다른 걸로 부를 축적을 하잖아요. 뭐로 부를 축적을 하죠? 금으로 부를 많이 저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이자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이런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는 어느 부자가 은행에 현금으로 돈을 저장을 하고 싶겠어요 금으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냐면 100만원으로 금을 조금 사가지고 10년 뒤에 120만원에 파는 거라 1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조금 사가지고 10년 뒤에 120만원에 파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 가격 차트는 아까 화폐 차트랑은 다르게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금이 계속 채굴을 하고 공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화폐에 비해서 금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금은 실제로 여러 곳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수요도 높은 거고 여튼 금 차트가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랑 매우 유사하다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1980년도 여기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좀 비슷해요 똑같이 움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 저도 비트코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물물교환할 때 매일 사용을 하는 화폐랑 비교하기보다는 사실상 불을 저장을 하고 어, 화폐보다는 교환 횟수가 좀 적은 어, 그런 금이랑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실제로 금은 한정된 자산이라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현실은 지금도 꾸준히 끊임없이 광산에서 채굴이 되고 있는 거고 이 넓은 지구에 금이 뭐 언제 동인할지 아무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노다지를 발견해서 너무 흔한 물건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누구도 수정을 할수 없는 그 공급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라는 점 그리고 특정된 중앙기관이나 뭐 은행, 정부, 나라가 아니라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불특정 다수들에 의해서 채굴이 되면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어, 이런 거를 노, 좀 높게 사고 있고요. 금보다는 거래나 보관이 쉽고 그리고 화폐보다는 사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화폐의 개념보다는 부의 가치를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는 자산에 좀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공급량 중에 2,100만개 중에 이미 400만개는 사실 영원히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좀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만 꾸준히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미래에는 금보다도 더 높은 가치 상승률을 달성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해서는 단점에서도 다뤄볼 건데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요. 절대 투자 조언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시 우려되는 점으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장점에서 탈중앙화돼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재 비트코인이 정말로 탈중앙화인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비트메인 엔트풀이라는 우지안의 채굴 공장이 비트코인 채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화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채굴장의 80%가 중국 채굴장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위협하고 있다 라고도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될때 51% 어택으로 해킹당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미 이 엔트풀이 51% 이상의 채굴 파워를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우지안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블록체 원장을 마음대로 비트코인 원장을 수정을 하고 악영을 할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같은 걱정을 하는 투자자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채굴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게 되는데 근데 그 파워로 사실 비트코인에 해가 가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진짜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정말 0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 수익도 0이 되는 건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채굴을 하는 우지안이랑 중국 채굴장들이 과연 그걸 원할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비트메인이 또 IPO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IPO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 엔트풀 비트메인 자체도 우지한만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의 기업. 음, 주식회사가 되겠죠 그러면은 비트메인에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바라지 절대 내려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릴만한 그런 무모한 짓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국은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어 어떠한 예측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단은 유념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전에 영상인 비트코인은 중국이 컨트롤한다는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의 불확실성인데요. 공급량이 한정된 건 알겠는데 희소성이랑 가치가 높아지려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없을 무슨 소용이냐 이미 버블은 끝났고 더 이상 살 사람도 없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훨씬 작습니다 애플의 반도 안되고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높을 때는 79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900달러 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다 이미 죽은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누누이 차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주봉으로 봤을 때는 놀랍게도 아직 20일 EMA선을 깨지 않은 기술적 분석 차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우상향 그래프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은 여전히 전체 시장의 47%가 되는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역사가 긴 만큼 블록도 많이 생성되어 이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훨씬 안정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시장이 커질수록 비트코인 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는게 어, 암호화폐에 처음 뛰어드는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비트코인 0.00001이라도 사고 시작을 할거 아니에요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많이 들어본 걸로 사겠죠 왜냐하면 얘는 어째 유명하니까 안망하겠지 라는 그런 심리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달러랑 에나가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라서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기축 암호화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상장 안 되어 있는 거래소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기축통화로 사용을 하는 데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해외 거래소들이 대부분 지금 법정 앞에 입금 자체가 규정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바이낸스나 호우비에 내가 만약에 거래를 하려고 해도 어피트에나빗썸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코인대로 구매한 다음에 바이낸스나 호우비로 전송을 해서 원하는 코인으로 다시 거래를 하게 되는 거래소들 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기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를 찾기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많이 거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불 수단으로도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지금 지도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유럽이랑 미국 쪽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금 어답션룰이 아직 0.95%래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 의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의아했었는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0.95%이기 때문에 어, 이노베이터 단계고 이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도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블록체인 활성화 순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항상 탑5를 유지하거든요 를 그래서 암호화폐마다 다 특성이랑 사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량이 높을수록 제일 가치 있는 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블록 활동량이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면서 생성을 계속하니까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저는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많이 해보는 편이고 어, 마지막으로 이 기술 한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뭐라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근데 뭐 블록체인만이 탈중앙화로 가는 또 답은 아니고요 탈중앙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외에도 대그 같은 그런 다른 구조의 기술들을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지금 다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 발전을 시키고 양성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진짜 전혀 모르겠다는 거 그래도 어, 지금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믿고 투자도 하고 있지만 어, 추후에 예상치 못한 한계점에 도달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꿈꾸던 미래에도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또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어떡하죠 진짜? <웃음> 사람들 많이 안 받겠다 끝까지. <웃음> 슬프네요. <웃음>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진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